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ISTJ 이웃 대부분은 과소비를 지향합니다. 마트에 갈 때도 무엇을 살지 미리 정해놓고 마트에서 구매만 하고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ISTJ도 의외로 과소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돈을 쓸 때입니다. 식사할 때 아무 말 없이 먼저 밥을 사거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갖고 싶어하던 물건을 사서 주는데 평소에 잘안 하는 행동을 합니다. 만약 이런 행동을 사적인 자리에서 보여줬다면 절대로 흔치 않은 기회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정중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음 기회에 꼭 보답하겠다고 합시다 기브앤테이크 알고리즘이 내장된 ISTJ는 처음엔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상대방이 밀어붙이면 수락할 것입니다 <목소리> 오늘 다시 청해 주시여서 겸스 헤네 드덕 Jey Yung s a n Yul Tongha ISTJ YUI Honin Shingo Hashi GIL G1 h e a t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RIED Hashi Mayen Secret Yung s a n Bongin j u n Fan Yung o s a n Vlog ASMR DUN Total Nega G Benefit Yul New Leo Suit Sub Nader Uchuk s a n Dan c a r d Lul c l i c k H a g e i e d H JU SE y o r